망비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펩시 제로슈가 망고 이 제로슈가 음료들 중에서 맛으로만 따지면 은 진짜 인기평가들 중에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몇몇 대표작들이 있죠 뭐 코카콜라에는 제로슈가 콜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의 회사인 펩시의 제로슈가 라임 맛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속작을 펩시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펩시 라인 맛이 굉장히 저한테도 다른 맛의 음료가 나온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먹을 맛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제로슈가 음료들 사이에서도 진짜 영원히 회사 이름값에 맞는 클라스를 지키는 이 펩시 망고 맛 펩시 제로슈가 망고 맛을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일단 색깔은 뭐 그냥 별다른 차이가 없는 콜라 색입니다 예, 콜라 색이고 뭐 아무래도 이망고맛이라는건 이게 향을 좀 깊게 많이 넣었다는 얘기겠죠 여기 성분표에도 보시면은 합성향료 예, 향료로 향만 좀 그럴싸하게 맛을 내는 그 정도 그 정도의 그런 맛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한 모금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흔히들 우리가 마셔보는 어떤 이 망고주스 있잖아요 그 망고주스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큰한 그런 망고의 향즉 약간 저는 이제 망고 자체를 좀 묽은 과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좀 꾸덕꾸덕한 과일이다 보니까 그 묽은 과일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은 솔직히 그런 묽은 느낌이 좀 거부감이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어딱 좋은 그런 맛인데 기존의 라임 향에 익숙해져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묽은 향 느낌이 많이 안좀 많이 꺼려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추천합니다. 그래서 라임 향에 비해서는 아마 좀 약간 이건 코브로가 약간씩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접근성이 쉽고 여러분들께서도 바로바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나 몸 관리에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!